안녕하세요 파와니의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에 자바사의 노엘골드 만년필인데요 네, 상품, 상품 설명만 읽어보자면 뭐 한국지사의 용체의 백금 도금을 처리한 덕스리한 분위기의 만년필 한성생의 백금 황금의 콩비 칼라와 정교한 물결모양의 자리아 커 백금 특유의 강택과 고급스러운 칼라, 접착도가 매우 뛰어난 백금 도금은 잘 변색되지 않은 골드스티가 두, 투톤 칼라의 고급 팬촉으로 사용 촉사의에 F촉 하... 금도 없는 컨버터 내자 금도군 장식님 잉크 카테지 두개 부네 어쨌든 이게 바로 상품 설명입니다 상품 설명이고 상품, 설명, 상품 설명이고 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도록 하면 제가 3 9 0 0 0원에 구매했거든요 39,000원에 솔직히 나올 수 없는 한국만연필을 만연피를... 언제나 리뷰할 때마다 새롭고 즐거워요 왜냐면 깔게 정말 많기 때문이죠 깔게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결무늬라고 했잖아요 물결무늬에 상당히 애로적이 많아요 지금 제가 찾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찾다 보면 물결무늬에 흠집이 간 부분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흠집이 간 부분이 있어요 야좀 잡아주겠니? 여기 흠집이 가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흠집이 가 있어요. 이건 저 제가, 제가 흠집을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제가 만년필에 사면 무조건 케이스에 넣는단 말이죠. 케이스에 넣는데 이건 물결무늬 흠집이 가 있어요. 흠집이 가 있어가지고 이건 딱 처음 보자마자 아, 뽑기 또씨 아, 아씨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제가 한숨을 연신 내뱉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반 연필 특징이 뭐냐면요. 나 기본적으로 저어반 연필이 일단 고급성 추구를 해요. 굳이 그러니까 싼 가격에 고급수로 추구하는 만년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좋은 거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긴 한데 39,000원은 솔직히 이런,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긴 해요 솔직히 웬만한 중고산 만년필이 아니고서야 근데 성도 중고산 만년필이랑 비슷해요. <웃음> 조금 더 좋은 정도? 조금 상향평준화된 정도?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하, 일단 뭐 리뷰니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물결문인건 맞아요 물결문인건 맞고 일단 외관상 여기 뭐 찍힘 자국이 있긴 하지만 찍힘 자국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여기 찍힘 자국이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찍힘 자국이 있어가지고 이거 최대 불만으로 꼽았거든요 근데 여고 말고도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웃음> 네 매우 많고요 일단 물결무늬에 항동 코팅이 된건 항동 코팅이 된건 맞아요 항동인데 여기 몸체 항동이어서 꽤나 묵직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아모네스 만년필이라거나 매트리스 만년필 보다는 뭐 묵직해요 묵직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다른 플라스틱 만년필 보다 가벼워요 가볍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 뭐 잡아 만년필 이런거 적혀져 있는건 좋아요 다 좋고 뭐 여기 잡아 적혀있는거 다 좋은데 여기 투톤 처리 어떻게 안 됐습니까? <웃음> 여기 투톤 처리하고 배급이 라고 되어 있는데 배급이 하고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리브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스테인리스 리브로밖에 안 보이는데 게다가 잉크가 새요. <웃음> 잉크가 새요. 잉크가 새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잉크가 새고 있어요. 잉크가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여기 잉크가 보시면 아시겠죠 잉크 양쪽으로 새고 있어요 양쪽으로 새고 있고 그다음 잉크가 세 가지고 지금 항동 쪽에 금쪽 있잖아요 금쪽 여기 문양 쪽에 지금 열심히 스며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게 지금 스며 들어가지고 굳은 거예요 굳어 가지고 지금 요거는 벗겨지지도 않아요 벗겨지지도 않고 물한번씻거알만 세척이 가능한 건데 뭐 요거에 그렇다 쳐요 요거야 뭐 다른 저가형 마녀피에도 그렇다 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뭐 금코팅이 된 금코팅이 된 어? 금코팅이래? 뭐 컨버터?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거 솔직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컨버터가 금코팅이 되면 뭐하냐고 잘 삭는데 이게 얼마나 컨버터가 제가 불만이 많냐면 여 컨버터가 완벽하게 밀폐가 안돼요 밀폐가 안돼요 여기 컨버터가 검은 거 보이시죠 여기 검은 게 지금 컨버터가 여기가 묻은 거예요 여기 묻어가지고 나중에 물로 씻게 되면 이 밑에 물이 새어 들어가 위험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웃음> 물러 세워들어갈 구멍이 많다는거죠 여기 지금 꺼먹게 된다는거는 이거는 웬만한 다른 외국 만니피에서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필기감에서도 저는 상당히 불만을꼽고 있어요 필기감이 서극서극도 아니고 사각사각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뻑뻑해요 뻑뻑하고 일정한 굵기로 안 나와요 되게 힘을 조금 뭐 물론 이거, 이것도 아니 뭐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초기 너무 연해요. 초기 너무 이도저도 아니야. 초기 너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초기 너무 이도저도 아닌 그냥 물러요. 그냥 너무 물러 필기용으로 쓰기엔 너무 부족합하고 캘리용으로 쓰기엔 뭐 적합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야 뭐 장난점이 있어요. 이거 장, 초기에 뭐 장난점이 있는데 초기에 뭐복사요안년필 복사, 만년필, 복사 복 어쨌든 발음하기 어려운 회사의 제품을 쓰긴 해서 뭐 이거는 뭐 이건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봐요. 저는 저 같은 게 부러지마. <웃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너무 못 만들었어요. 너무 못 만들었고 39,000원 가격을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냥 39,000원 가격만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39,000원에 이 정도 만년필 이 만족한다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만년필입니다. 컨버터 내장되어 있구요 뭐물결무늬의 항동이라고 하는데 항동이고 금촉이라고 하는데 전 모르겠구요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6분가량 영상을 찍었는데 6분 중에서 거의 한 4분가량은 제가 불만한 손을 썼던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만냄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3만5천원으로 살거면 요 차라리 돈을 좀더 모아서 남이 사파리 마냄필을 사세요 저리만 여기서 비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강좌 하나씩 남겨주시고 저희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